입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어, 지난 첫 번째 시간부터 어,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엑스 선생님의 끌어당김 법칙 카드를 통해서 그 핵심 정수와 그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, 우리나라에는 끌어당김의 힘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어, 그리고 매일매일 한 장씩 보문을 통해가지고 어, 우리가 이 끌어당김 법칙을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발매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오수어 스데이에서이 어, 카드와 같은 끌어당김 법칙 카드들 어, 이런 좋은 카드들도 함께 어, 만들어보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, 두 번째 카드부터 어, 일곱 번째 카드예요.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들은 어, 우리 끌어당김 법칙이 어떤 것인지 이 디파이는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,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.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 법칙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번, 3번 카드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들 4번 내용은 나는 자석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로 끌어온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카드예요 어, 다섯 번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어,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섯 번째 카드는 어떤 거냐면 어,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또 즐겁게 즐겨봐라 라는 내용입니다. 원하는 것이 현실화가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그 시간이 너무 싫어요. 사람들은 모든 걸다 빨리빨리 이루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고 이걸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곧바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옷을 딱 받아보고 봤으 보니까 이 옷이 내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거나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색깔을 보니까 어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막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즉 내가 단순하게 처음에 어떤 것을 떠올리자마자 그게 곧바로 현실화가 됐을 때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 색깔 모델 등등등등 이런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고 수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실제 상황에서 이미 옷으로 딱 나와버리면 우리가 옷을 딱 받아 버리면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, 그런 대가가 따르잖아요. 그럼 마찬가지예요. 그냥 생각하자마자 바로 딱현실화돼가지고 뭔가가 딱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온 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럼 결국에 이거는 불필요한 쓰레기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.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갖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정교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여된다는 거예요. 놀랍죠. 아, 어? 내가 실제로 보니까 이런 색깔은 마음에 들지 않았네.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색깔이야.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자꾸 다듬고 조각해 가는 이 시간을 즐겨 보라는 거죠. 이 즐기는 걸 제가 해보라는 게 아니라, 이 우주의 법칙,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, 이 일정 걸리는 시간을 아 내가 왜 이게 안돼 하면서 애걸 복걸하면서 안달 복달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걸 정교하게 조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나 기쁘게 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끌어당김 법칙 카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